안녕하세요. 동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혹시 인생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최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아시다시피 8.15 강복절 가석방 논란인데요. 여기서 아셔야 할 것은 사면과 가석방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면은 제 자체를 없애주는 것이고 가석방은 필요한 형기의 60% 이상을 채우는 등몇 가지 조건을 달성하면 판결에 따라 확정된 형기를다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석방되는 것을 뜻합니다. 어쨌든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보니까 여론조사가 잇따르고 있는데 최근의 여론조사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에 찬성한다는 여론이 무려 70%에 이른다라는 여론조사 결과도 등장했습니다. 반면에요,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경우입니다. 첫 번째는 아무런 노력 없이 부모 잘 만나서 엄청난 재산과 명예를 누린다는 상대적 박탈감을 가졌거나, 두 번째, 그 같은 감정과는 상관없이 법 앞에 누구나 팽등해야 한다는 공평, 공정이 대기업 오너라고 해서 예외가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설사 그 같은 두 가지 생각을 가졌더라도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에 찬성하는 대답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다시피 삼성전자는 한국 경제의 4분의 1을 책임지는 기업입니다. 직접적이고 또한 간접적인 영향까지 따져보면 사실상 삼성전자는 한국 경제 그 자체다 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입니다. 삼성전자 보통주와 우선주에 투자한 투자자들만 생각하더라도 500만 명이 넘습니다. 또한 개인 투자자가 올해 들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 역시 삼성전자입니다. 그 같은 현실적인 이유도 있을 수 있죠. 즉 삼성전자는 현실적으로도 우리 모두에게 집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을 찬성하는 비율이 무려 70%까지 이르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같은 현실적인 것도 많은 역량을 미쳐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사람,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생각하면 항상 안쓰럽습니다. <웃음> 누리고 살지 못한다는 생각 때문이죠. 아니, 그럴 운명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다른 분들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이요. 길게 보면 공평하더라 이 말은 누가 했냐 하면요 최근에 권문현이라는 콘래더 서울호텔 지배인이 했던 말입니다 올해 68세입니다 이 사람은요 웨틴 조선호텔 그러니까 큰 호텔이죠 도메맨으로 36년을 일하고 몇해전 2013년도에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콘네드 호텔 측에서 스카우터 제의를 했고 그 스카우터 제의를 받고 딱 일주일만 쉰 다음 그때부터 지금까지 8년째 콘네드 호텔에서 도우맨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자, 호텔 도우맨,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는 자동차 번호판만 350개를 외운답니다. 고객마다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동차 번호판만 보면 그가 누구인지 또는 그는 어떤 성격을 가졌는지 미리 파악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그는 하루 천번 고개를 숙인답니다. 인사하죠.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 또 호텔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까지 눈만 마주치면 인사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평균 하루에 천 번이라고 합니다. 결코 쉬어 보이지 않죠. 더구나... 올해 초에는 39살 때는 아들이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슬픔이죠. 그때 그는 의사를 붙들고 전 재산을 다 주고라도 살려만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어느 부모인들 그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래 살아보니 공평하더라 하고 말합니다. 자, 팬데믹입니다. 코로나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돈 엄청나게 풀었죠? 그런데 세금 오릅니다. 결국은 우리가 받고 우리가 돈을 내야 합니다. 공평하죠? 세상 참 공짜 없습니다. 가고 오는데 항상 빈손입니다. 순수도 없습니다. 물론 저는 그가 말하는 공평, 오래 살아보니 공평하더라 그 말이 이 같은 원론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보다는 요 오래 살아보니 많으나 적으나 상관없이 생각하고 마음먹기에 따라서 누구나 공평하게 오늘을 누릴 수 있다는 라 말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혹시 말입니다. 아직도 인생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오늘을 누리고 살지 못하나요? 그렇다면 혹시 불공평하다는 이유가 사라지면 행복할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콘레드 호텔 건문현 집에 있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재벌들은 겸손한데 어중간한 부자들이 안하무인 갑질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나를 좀 알아달라는 것이다. 나를 바라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 다른 사람들이 알아봐 주어야 행복하다면 그의 행복은, 그 사람의 행복은 가짜 행복일 것입니다. 참 불쌍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우리들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하는 세상이 물론 지금보다 더 나아지기를 바라면서 그것에 필요한 선택, 행동을 하면서 또한 동시에 내가 가진 것들에 대한 감사로 오늘을 편안하게 누리며 사는 것도 우리 자녀들에게 어른인 우리가 부모인 우리가 함께 보여주어야 할 삶의 지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이렇게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8.15 강복절 가석방에 대한 논란을 생각하면서 또 건문현 콘네더 호텔 지배인의 그 고단한 삶을 생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살아보니 인생 참 공평하더라 라는 그의 말에서 인생의 진짜 행복은 어디에 있는지 생각하는 시간 함께 가져보았습니다 내 행편이 어떠하든 나의 주변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오늘 하루를 정말 행복하게 누리며 사는 우리 구독자 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